천일봤어요. 어, 전해드렸죠. 음. 저번 주는이 천일이 내내 방송을 게 업로드하다가 이번 주는 조용했어요. 어,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이 천일이 그 몸살, 호레비가 어, 몸살 걸릴 일이 없는데 <웃음> 어? 몸살 걸려가지고 <웃음> 그냥 어, 혼자서 낑낑낑낑 그러다가 그냥 어, 넘어가자니 오늘 금요일이라 어, 이제 또 한주를 그냥 보내는 것 같아서 어, 잠시 영상 한편 올릴까 싶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양역으로는 12월 2일이에요 어, 벌써 이제 양역으로는 이제 한달 남았어요 한달 그죠 음. 음역으로는 11월 9일 아 기축일이에요 기축일 11월 9일. 아,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응? 그죠? <웃음>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그,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던 주제는 뭐냐면은 바로 글자에 나왔던 그거에 똑같아요. 아, 정말로 자신 없으면, 아무리, 무당팔자, 제자팔자라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어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해 이러한 얘기를 이러한 얘기를 천일이 도차 얘기를 했어요 천일 영상을 뒤적거리어 많이 있어요 응? 자신 없으면 특단 말로 안한 것만 안한 것만도 못해요. 응?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하느니라뭐 이런 얘기 옛날 뭐그 숙담 그런 것도 있잖아. 뭐, 숙담인가? 하여간 있어요. 응? 하다가 하다가 중간에 관두게 되면 안한 것만도 못해. 처일이 얘기했잖아. 첫째 뭐요? 돈벌여. 돈, 버려. 돈. 몸 버려 시간 버려 응? 가족 파탄나 그러니까 아예 내가 자신이 없어 응? 아무리 무당 팔자고 무당 하애비 팔자고 나발이고 안해난 자신 없단 말이야 하기 싫어 그럴 때는 그냥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돼안 해야 돼 왜? 차라리, 그,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뭐, 언제까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지 모르겠, 어떻게 살면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똑같잖아, 그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차라리 편해, 그게 편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거. 제자 팔자라고 해가지고 무당 팔자라고 해서 하기 싫은 거 자신도 없는데 그거 거기에 콕겨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라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응자 저번에 그 영상에서 천일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이제 소주제 두 개가 있어요. 소주제. 그큰 주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게 큰 주제고, 소주제 첫 번째 뭐가 있니? 제작감은 맞아. 제작감은 맞는데, 자질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천일이 영상에서 했더니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아니 제작감이면 제작감이지 왜 자질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어디냐 그런 얘기를 물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어 천일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게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좀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자원 자기 팔자는 제작감이 맞아요 맞는데 자질이 안 된다 자질이 천일이 얘기했던 그 부분은 뭐냐면 제자 내림꾼하고 신령님 모셔놓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전환 차려놓고 앉아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해 주느냐 신들이 안 해줘요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제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스스로가 기도하고 움직이고 발언하고 해야 돼 근데 제자는 응? 내린 꿈만 하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든 걸다 신들이 해주는 줄 알아 집부를 신들이 안 해줘요 내가 해야 돼내 기도 내가 하는 거야 밥 먹을 때지 손으로 떠먹지 누가 떠먹여 주나 자기 손으로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가 화장실 가서 자기가 똥 싸는 거야 신들이 가서 똥 싸게 안 해준다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질이 우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스스로가 기도도 해야 돼 기도 하루에도 매 시간마다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응? 자다가 일어나서 하고 밥 먹다가도 하고 똥 싸러 갔다 와서도 하고 아주 처절하게 해야 돼. 시간 날 때마다 인근, 응? 산 돌아다니면서 싸들고 겨드려가지고 빌고 발언하고, 자기 업장 빌어달라고, 응? 닦아달라고, 기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제자의 적이에요. 날마다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항상 신전에, 응? 옥수 발언하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경읽고. 그런 자기 스스로가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들은 자질이 안된 거야. 사람이 게을러. 게을러 터졌어. 뭘 해도 끝까지 갈 생각이 없어. 뭘 해도 어리버리해. 자질이 없는 거야, 이거. 그런 사람들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어. 안난만못 하다고. 음? 또, 그 외적인 거, 이 천일 얘기할 때그 2%, 1%, 2% 부족하단 표현을 했어요. 그전 영상에. 사람들 손님을 만나고, 손님을 만나고, 만 중생들과 어울려서 내 업장을 닦아낸 다음에는 어느 순간인가 점사를 볼수 있는, 안 되지, 음, 능력이 생기고, 오신 신명 중에 점사, 점을 보자고 하시는 신이 계시면 점도 봐야 되는데 손님이 왔어 중생이 전보자고 왔어 근데 얘기를 신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걸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말 주변 머리가 안돼 여러분들 어디 전보러 가면은 무당들이 막큰 소리만 치고 호통 맞추는 거 많이 봤죠? 반말이나 칙칙거리하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이거? 그 무당이 잘라, 무당이나 무당 신이 잘라서가 아니야. 무식해서 그래. 못 알아들어서. 신이 주시는 말씀을 지가 못 알아들어. 어? 이리를못 해. 그니까 러큰 소리만 치는 거야. 아 어? 어쩌고 저쩌고 설레발이 치고 욕이나 했었고 큰 소리나 치고 무식한 것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이 주신 말씀을 지가 100% 수화를 해가지고 오신 사람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손님한테 풀어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여기 짝 놓고 설레발이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옳은 제자기를 갈 수가 없어요. 응? 그 또한 뭐야? 자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으라고, 그런 것도. 응? 천일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 반면 또 뭐가 있냐. 내가 말하는 게 제, 그러니까 그 제작감. 제작감은 맞는데, 말하는 게 어느래? 어? 어느래? 그러다 보니 상대편한테 의사를 제대로 전달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돼 그럴 땐어게해요 까만 마지나 제작까만 마지나 그 또한 해도 안돼 말짱 도로묵이지뭐 그냥 내가 신을 모시고 신을 모시고 내 업장 소멸하고 이렇게만 닦고 가겠다 하면은, 그런 상관없어. 그거는. 대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요? 하지 말으라고. 천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 제자들을 절대 내린 곳안 해줬어요. 안 해줘. 돈? 돈 바라면 해야지. 근데 안 해. 왜 그러냐? 그렇게 해 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생 그 제작감은 나머지 인생 망친다니까 망쳐 제작감이라 기 가지고 무조건 내리고 대주고 무조건 저기 전환 차려주고 지랄 예명 떨었나봐 결국은 폐인 된다니까 그걸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 신당 두드려 없고 식당 일하러 간다니까 어? 맹탕이라 맹탕 내림꾸다하고 신당 차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 스까지 바라봐 줘야지. 아셨죠? 이게 바로 천일이 얘기한 신감인데, 신제작감인데, 무당감인데 자질이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를 다시 풀어줘서 하는 게 1번 얘기. 두 번째, 두 번째로서는 오늘 아침에 제자가 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제작감인데 그 제작롯을 제대로 못하거나 내림을 했어도 못하거나 모르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 집안으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사람이 이래 자손이 그래 됐단 말이지 그랬을 때그 바보가 된 장애 뭐, 장애는 여러 가지, 머리 장애, 신체적인 장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장애를 이미 받았어. 벌, 벌을 받아서, 신벌을 받아서, 아, 장애를 갖게 됐든, 어쨌든지 간에, 선천적이 됐든, 후천적이 됐든, 장애가 있어. 근데 그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내린 굿을 굳이 해야 되느냐? 천일 같은 건뭐해줘요안 해줘, 천일 안 해준다고 안 해도 돼. 왜 이미 장애 벌을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든 지적 장애가 있든 이미 그렇게 해서 장애를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을 모시고 제냐 노릇을 한다 한들.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근 못한다고 못해 이미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너 제작감이고 시작 팔자니까 내림해 가지고 내림해 주는 그러한 무당이 있으면 그 무당이 개무당이요 그 개무당이야 그거. 개무당이야,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응? 이미 이미 장애 신체적이든 지적이든 어떠한 장애를 안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어떻게 그 중생이 제작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냐고 아까 얘기했지만 혼자 빌고 가는 거 그것도 버거울 수가 있다고 그것도 힘들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이미 그 상황까지 진전이 됐을 때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집구석에 돈이 많아 응? 집구석에 돈이 많아 가지고 그냥 아우 우리는 썩어 넘어지는 게 돈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아예 할 생각을 말으라는 거지. 하지 마. 그 얘기에요. 그러한 중생을 제작가물이라고 내림굿 해주는 그런 멍청한 개무당, 선생. 그것 개무당이고. 또, 이미 그 상황, 응? 몸으로 치거나, 선천, 후천 다 포함해서, 몸으로 치거나, 지적으로 치거나 해가지고, 이미, 제자의 길을, 제자,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불구하고 어리버리 해 가지고 나서 가지고 하지 말으란 얘기야 하지 마 아셨죠 그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여기에 오늘 천일이 얘기를 두 가지 얘기 했어요 그러면 자 결론은 보세요 제작감 제작감인데 나 안해 나 이대로 살 거야 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냥 신들이 놔 주진 않아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풍파 풍파가 심해 심해 구설 이것도 심해 풍파와 구설이라는 건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고자 하더라도 제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결혼생활 무난하게 하지를 못해 남녀관계 그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 금전 다 털어먹어 자식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응? 그게 근데 그러한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인간 세상을, 인간 세상을 그냥 살아도, 그거는 누구나 좀 겪어요. 그런 것들. 누구든 순탄하게 잘 나가고, 누구든 뭐, 학교 좋은 데 졸업하고, 좋은 장졸업하 누구나 그런 건 아니잖아. 누구,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그런 어려움과 힘겨운 과정을 다 넘어가. 응?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 무당 제자를 안함으로 인해서 받는 플러스 알파 그거 가지고 그거에 비해서 뭐 별반 차이 있겠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란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알고 알고 하지 말아란 얘기야. 맹탕 모르고 있다가 뻥하고 일 닥쳐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게 홀라. 어떤 양반들은 쪽팔린다고 뭐한다고 그 전보는 장소를 저기 뭐 저만큼 다른 동네 자기 동네도 아니여 다른 동네에 가게 하나 얻어놓고 거기다 차려놓고 출퇴근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웃음> 출퇴근하면서 뭘 어쩌려고? 응?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신을 모시고 간다고. 이게 하지 말으라는 거야. 하지 마. 왜, 그거? 내림굿 한다고 돈 버려? 응? 집안 쪽팔린다고 숨어서 댕겨? 응? 어디가 지할짓도 못하고 살아? 뭐하러 그래? 내림꾸다고 이 신당 차리고 이런 이돈 가지고 그냥 차라리 맛있게 딱 먹고 해외 여행 한번 갔다 오고 그냥 퍽고꾸라지라고 그냥 그게 나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게 왜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언제 죽을지 몰라 누가 알아고 아, 천일일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 인명 어차피 제천 누구나 죽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무당팔자들이, 그 빨리 죽는다. 하는 게 통설인데. 아니, 뭐, 누군, 누군들 뭐, 빨리 안 죽어? 그렇잖아? 그냥 그러한 생각에 매이지 말고, 그냥 마음 편히. 그래요. 나, 하루 살, 하루 살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살다 죽어버릴게요. 뭐, 어? 나, 나만 힘드나? 그래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고, 그냥 사시라고. 하기 싫은 무당 무당팔자락에서 어거지로 하지 말고 단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요 눌림꽃 간혹 개무당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눌림꽃 오는 신을 눌러 모독이 막어 방패 딱 반사 오지마 오다 뭐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건 없다 어? 하늘이 두쪽 나도 없어 아셨어요? 그런데 또돈 들이지 말아 그돈 있으면 은잘 먹고 잘 사던지 부르이토끼야 차라리 부르이토끼 하면 은 덕이라도 쌓지 아셨죠? 나보다 못한 인간들 줘 그러면은, 덕이라도 쌓는 게 그거. 응? 오는 신을 막는다. 응? 오는 신을 막어! 야, 오지 마! 그런 허황되고, 응? 그런 개무식한 무당 소리 절대 듣지 마시라고. 그런 거 없어. 응? 연기시킨다. 그지 이럴 수 있어. 여전히 있지만, 제작감이 애기야지. 초등학생, 중학생이요. 어리잖아. 응? 그럴 때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좀 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양해는 구할 수 있어. 어, 응? 5년이든, 뭐, 이렇게 몇 년이든. 그렇게는 할 수가 있어. 근데, 아예, 못두게 막, 막는다? 해외 이민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현혹되지 말라고. 응? 아셨죠? 오늘 얘기, 전일 얘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으라 그랬더니, 이게 댓글도 안 달아. 아이고. 댓글 달아면 누가 잡아먹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다르시라고. 다른 분야가 천일이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줄 테니까. 응? 정리해 볼까요, 이제? 절대로 자신 없으면 무당하지 말라는 거. 응? 절대로 자신 없으면 지 마. 무당하지 마. 두 번째. 자질이 안 돼. 자질이 안 된단 말이야, 본인 스스로가. 난 하고 싶어. 하고는 싶은데, 내 생각, 스스로가 생각이 자질이 안 돼. 그런 경우도 하지 마. 알았죠? 세 번째. 세 번째. 이미 내가 몸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제작감이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하지 마, 그것도.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어, 그냥. 네 번째. 네 번째. 눌린꽃 이런 거 없어. 그런 거없어 눌린 거 있으면은 세상에 무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눌러버리지 누가 무당해 어? 누가 무당할 거야 다 눌러버리고 말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올려요 알았죠 저는 골골골 하면서도 <웃음>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를 어? 저기를 했어요 지금 시간은 오전 아, 아, 아니다 12시 아이고, 음, 아, 12시가 넘었네. 1시네, 1시. 한시. 잘들 보내시고요. 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천일 마냥, 괜히 계기다가, 음. 전란치 하다가, 어? 몸살 걸리지 말고.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끝. 명심 들어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